아, 오늘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 역대하 7장 1 0절에서 10절 말씀 갖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 2. 어, 여기에는 뭐냐면 니고데모, 사케오베스타, 헬로병 휴스포게니어 여러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다른 사람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로함에 어, 있는 맹인들. 그다음에 그, 그,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어, 동네에 가늠한 여인, 그, 그, 죄를 지은 여인,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과하겠습니다. 자, 귀신들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예수님이 그 변화산을 올라가죠. 예, 베드로와 야구와 요한을 데리고 아, 변화산, 그 높은 데 올라가셔서 앞에서 아, 변화되셨죠. 그곳이 광채되고 매우 희어졌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오사실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네들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본 것을 남에게 드리지 말라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곤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화하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하지 못하기도이다. 그래서 당신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보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어, 성령에 충만한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보통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이로 경련이 심히 경련이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러지며 엎드려 구,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께 거품을 흘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보면 아, 이것이 뭐냐면 귀신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냐면 그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고 얘기했습니다 21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불과 물 속으로 집어,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9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수 있거든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금식해라 라고 한그 말씀과 똑같다고 보볼 수가 있습니다 2 0절에 보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났다면 우리가 신실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하시란 얘기니까 귀신에게 귀신에다 얘기해서 말, 얘기가 뭐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가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명하노니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우리가 붙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명하노니라고 얘기했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우리는 어 그, 그 기도를 해야지만 귀신이 나갈 수 있다고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이런 말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현상이 뭐냐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것 같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 7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맞으니 능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없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실로함의 맹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실로함의 맹인이 예수님이 만났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어이사람의 맹인으로 난 곳이 누구의 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까요 자, 우리가 보면 불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나의 업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래요? 내가 죄가 너무 많다. 내 옛날에 과거에, 그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나온다고 정말 물어보라고. 어떡할까요? 정말 자지자기신을 한, 원하는, 한탄을 하죠.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추리국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겁니다. 왜 왜 누구의 죄냐고 얘기하냐면, 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뭐냐면, 자인재를 인자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리라 그러나 벼를,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죄를 3, 4대까지 전해주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있을때 뭐냐면 누구이십니까 물어보니까 혹시 이사람이 죄가 아닙니까 그죠그이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삼사대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자, 3절에 보면 뭐랬습니다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에, 때가 아직 낮이에 나를 보시는 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무슨 얘기야? 낮에는 뭐예요? 우리가, 저, 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은 여기서 뭘얘기냐면 심판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을 때 그런 날이 나이고 밤이 올 때는 심판날이 올 때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 로라 그러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진흙에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뭐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진흙으로 그의 눈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르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로함은 거기에 저 요한이 뭐라고 내 있습니까?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고 기겠습니다. 자, 뭐요? 예 보냄을 받은 자로 인해서 가서 뭐요? 예 밝은 눈을 가져와라고 얘기했습니다 실로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냐? 얘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실로함에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로.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로함에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신로함은 역대 3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죠. 기온샘에서 신로함까지 뭐예요? 산내립이 아, 왔고 자수로 산내립의 왕이 찾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점령하고서 말하니까 말하, 물을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하고서 어떻게 해요? 물을 막아버리죠. 샘물을요. 그래서 시세가 뭐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서들과 더불어 은원하고 성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뭐예요그 물을 갖다 없애갖고 이 아수르 사내림한 군대들이 물을 못 먹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요 기도원, 기온센서부터 실루암까지가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에 그, 저, 그, 초록색으로 라인으로 쭉 되어 있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면 뭐냐면 이게 직선으로 뚫으면 어떻게 하면 315m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꾸불통 꾸불통 S자 모양으로 실루암 못까지 가죠. 실루암까지 그것이 그렇게 판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길이가 보 525m 정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이 525m가 뭐냐면 자 여기서 본 것처럼 이 바위를 판것 자체가 이 바위를 갖다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흘러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자들은 뭐냐면 뭐냐면 이것이 그그 그 옛날서부터 옛날부터 그 지질학자 단길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터널은 원래부터 바위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길이데 그것을 좀더 그 크게 파갖고성 만들었다고 이해한 야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물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그러니까 물을 못 먹으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물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냈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신천지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저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요. 코로나19 점검에 신분을 숨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냐면요. 우리는 빛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면 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을까요? 신천지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들어갈 때그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냐면 지문을 뜯고 입장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문을 어떻게 성전 들어가는데 성전은 문턱이 앗고 정말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지문을 감식하고 거기서 출입을 합니까. 그남 앞에서는 S라고 불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만 될까요. 만약 내가 이런 교회에 다닌다는 게 당당하고 떳떳한다면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럼 어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보면 자신천지 교인 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신천지 대변인이 이이그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같고서 자기네들도 가해자라고 하면서 신천지 대변인이 방송을 얘기할 때뭐라 하면 23만 명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지사가 가서 신천지에 가서 그 과천 신천지 본저 본당에 가서 아 명단을 내, 내놓으십시오 하고 얘기했더니 21만 명이 밖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정부는 신천지 21만 명단에 7만 명 교육생을 빠져 있어서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얘기할 땐 30만 명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신천지 대변인이 얘기하는 23만 명과 그 다음에 명단에서 빠진 교육생 7만 명을 합치면 30만 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쭉날쭉, 어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사람들, 그 교인 명단 자체도 우리가 속일,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은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말 이 나라 국민이라면 신천지의 교인이라도 정말 난당당히 떳떳하게 난 신천지 믿고 있다고 라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의 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되고, 거기에 뭐냐면 그렇게 그, 그, 그, 그, 저, 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요. 가서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을 안식일이라. 아까 그 맹인을 갖다 눈에 뜨게 했죠. 근데 그날이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갖다가 서른아홉 개를 지키죠. 거기서 뭐냐면, 미시나라는 데서 기록된 안식일 금지사항 39개 중에서 밀가루를 반죽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 금기사항에서 뭐냐면 비슷한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 예수님이 흙을 빚었다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얘기죠. 자, 15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눈에바름에 내가 씻고 보나였다. 봤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고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부터온 자가 아니야. 왜? 안식을 일 지키지 않았다면 하에님해서온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맹인, 맹인이 눈뜬 사람이 그랬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18절에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이거 의심스러워. 자, 보기던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불러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 왜 바리세인들한테 가는 이유냐, 이유냐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가서 제사장한테 문등병이나 이런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들한테 보고 확인을 받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간 건데,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고 뭐예요? 부모한테 물어보죠. 야, 당신 부모를 보니까, 이거 얘가 지금 맹이냐 그랬더니, 이 아들은, 어, 뭐라고 했습니다? 자, 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들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뭐냐 부모가 이랬을 때 우리 아들은 맹인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 맹인에서 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누가 그 눈을 뜨게 한 거야? 그랬더니 어, 그건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냐? 혹시나 여기서 뭐요출결 당할까봐 그래서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한 겁니다. 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장성한 자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냐면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뭐라고 얘기를 못한 겁니다. 자 24절에 보면 두 번째 불을 이르되 너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의 죄인, 죄인인 줄 안, 안오라. 뭐예요? 그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런 죄인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날 하지, 마태, 맞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니지 몰라요 나는 맹인으로 있다가 난 지금 보게 된것 그거 외에는 나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26절에 보면 그럼 내가 어떻게 뜬 거야? 그랬더니 내가 천부터 얘기했지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 저, 난 내가 눈것뜬것은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의 죄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왜 그렇게 묻습니까? 왜그 사람들을 묻, 묻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욕하이로 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달한 자기는 바리세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신 얘가 그 사람이 대답해로 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을 때 당신은 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참, 나는 누가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왜 그가 어디인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그 사람 손지자입니다. 라고 이 사람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출교되어 할 것을 각오하면서도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 은혜에 뭐예요?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느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않냐 하시고 경고하냐그 뜻대로 향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지만 그의 뜻대로 한 사람 말은 듣는다는 것을 그걸 누구예요? 예수님을 빚어서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죄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사람이 눈을 뜨게 한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 않았으면 아무도 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맹인, 맹인이었는데 제가 맹인이었는데 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자. 자,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래서 쫓아내버리죠 뭐예요 출교당해버린 겁니다 출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누구도, 누구하고도 도누 교제할 수도 없고요 고국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 사회의 그 유대사회에서부터 불이익을 있어서 그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돼 보면 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요 출교당하지 않을까 봐 뭐라고요 뭐라고 무서워서 내가 누가 그사를 가르쳐줬는지 난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성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 그로부터 들으십시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예요 자 모든 사람 지식으로 예수님을 받으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처럼 부부와 같이 생활하고 그 아내가 누구인지 그 남편이 누구인지 그것이 아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뭐요 그그 맹인으로부터 난 같은 그런 그런 고침을 받거나 성령으로 어떤 그런 그, 그런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고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요? 해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자그 말을 듣고 이제 갔죠. 그를 만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는 네가 출교당했습니다.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믿나 되면서 절하면서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린새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도 뭐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치만이 사람은 장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얘는 뭐, 뭐라고 했어냐이 이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왔을 때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예수님 벌써 떠난 후였거든요 그리고난 다음에 바리새인들 한테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한테 그때 처음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냐면 내가 심판하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나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인이라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빛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맹인이나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말씀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당연히 맹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우리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원 되었으더라도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와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는 전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연 그것이 우리가 무슨 그 비밀 장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자, 그다음에 어, 동네 어, 죄지은 동네 여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복음 7장 36에서 4 0절에 보면, 한바리새인이 예수한테 님 밥을 같이 먹기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통하면서 뭐냐면 이 사람의 태도가 불쌍한 거죠. 근데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뭐예요 예수께서 그 집안, 바리세 집안에 계신 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황유 담 옥합을 왜 갖고 왔을까요? 왜 예수님한테 하,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한테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이걸 들여 갖고 정말 뭐뭐좀그예수님의보탬을 제기 위한 거?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하여간 이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요한걸얻 보고 있습니다. 자,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니 예수께서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사람의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늘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베드로야 뭐예요 내가 이 말이 저 내가 너한테 말 한번 퀴즈를 내겠는데 한번 말아봐쳐 보겠니 그러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41절에 보면 뭐냐면 어, 빚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 오0 데네론을 빚었고 어떤 사람은 오십 데네론을 빚었어. 내가 두그 사람이 돈이 둘다 없어가고 다 탕감해 줬거든. 근데 그럼 누가 더더둘 중에서 누가 더 나를 더 사랑할 것같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누가, 더 누가 더 사랑하겠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할 때 물어보면 했냐면 어,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그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다 물어본 거예요. 자그 얘기예요. 자,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멈췄다고이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었으면 은혜가 더 넘친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맹인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에 보면 뭐예요? 이 여자가 왜 향유를 깨서 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그 그 향유라는 것이 그300 데나리온이거든요. 300 데나리온이면 뭐냐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1년치 뭐냐면 그, 그 노동자가 1년치 그 어떤 그런 그 품싹 그300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이 여자 이그이 동네 그 저만한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4자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내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아줬어 그리고 수건 다 줬기 때문에 머리털로 닦아준 거야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 오면 내가 이마 추지도 아니었잖아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이마 주지 않고 이마 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어그 그, 그, 그, 그 여인은 그리고 넌내 머리에 감남유도 붙지 않았잖아 그는 창유를 내 발에 부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근동지방에는 손님이 오면 첫 번째 더러워진 손발 닦기 위해서 물을 준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갖다 손발 닦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인이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럴 때 뭐냐면 볼에 대고 입을 맞추죠. 입 맞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흙못, 흙먼지로 더러워진 머리에 올리브오일을 갖다 부어서 머리를 윤기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심신을 풀어주게 한 식전 행사가 바로 이 행사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바리세인은 그것도 없이 그냥 식사제를 곧바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그 37절에 보면, 죄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저 계시면 알고 와갖고 뭐라고, 뭐라고 요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발을 닦아주었다는 얘기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손수건을 갖다 머리털로 닦고요.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고, 입에,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을 갖다 안은 것 같다 대신 발에다가 맞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식전 행사를 이 여인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자, 보면 누가 보면 41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내게말하니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여인한테 너 죄가 다 사해졌어. 그러니까 아까 500된다는 얘기하고 50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500된다는 된난 이혼을갔다가다 탄감 받았으니까 빨리 가라. 그것이 왜 그러냐? 너는 네 사랑함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를 갖다 사해 준 거야.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이 뭐예요? 니저 네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왜 제가 이, 이걸 먼저 얘기했냐면, 자, 마리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두 사람 다, 언니와 동생이 자매였지만, 추구하는 것이 다 달랐죠. 어? 자, 여기 보면, 어, 그,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어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 그 그들이 길갈에 길갈 길갈때 예수께서 한 말에 들이지. 여기에 이제 받은 저그 마을에 가는 거죠. 그저저 베단이에 가는 거죠 배단이배단이는 베다니. 것은 가난한 동네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동네에 갔는데 거기에 마르다르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면서 뭐냐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한 자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내 동생한테 좀 가서 나좀 도와주라고 그래요. 왜 도와주라고 얘기했냐. 이게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 12제자와 예수님을포함하면 13명인데 이것들 말고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마르다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다. 복잡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좀 예수님, 마리아한테 동생한테 좀날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해 주세요. 그러더니 41절에 이런 말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2절에면 몇 가지만 하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카니라. 마리아는 이 조금 편을 택할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뺏기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얘는, 이, 얘는 지금 가장 좋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도 걱정하지 말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데 그럼 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이 지금 그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사람을 볼때어째요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마르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정말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 많이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본질을 들수 있다고 라 말씀하시는 건 똑같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자 세울 때 뭐냐면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위상이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 보통 세우죠 일 잘하고 일 말하는 사람은 죠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출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말씀은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당연, 당연히 우리가 본질과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색하게 만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요 TV 시청, 아이쇼핑, 인터넷 쇼핑, 뉴스, 스포츠, 드라마, 노래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요새는 K-POP서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죠. 요새 같은 경우는 뉴스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죠. 왜요? 이저 우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확진됐고 어느 지역에 어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서 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마르다처럼 이런 일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도 하는 것이 좋카니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좋은 걸 택했기 때문에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정말 돈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1장 1절 4절에 보면 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나사로라. 나사로가 누구예요? 나사로가 그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죠 나사로가 있죠 그러면서 그 1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사람이 누구예요 죄가 많은 여자라고 볼수 있는 있습니다 그죠 죄가 많은 여자라고 볼수있죠 근데 이베다니에서 이런 것 이렇게 베다니그 가난한 동네에서 이것을 한 사람은 혹시 그, 마리아나, 마리아가 그 몸을 팔았던 여자가 아니었냐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도 학자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해 두시고요. 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연락이 왔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영광을 올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병이 난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제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금방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주 웃기는 아주 웃은 얘기겠죠. 사랑했는데 금방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라 하나님 영광을 올리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자 자, 9절에 보면 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고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맹인하고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어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고 고로 실축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어둠의 것을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쁜 사람들만 쫓아다니면 정말 어둠에 있는 사람과 들 쫓아다니면 그거와 공동체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낙인을 찍는다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 그 교도소 같은 데 갔다 오죠. 보호관찰소 같은 데 갔다 오면 총성보호소 같은 데 갔다 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호소 같은 데 갔다 오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공동체에 똑같은 어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이 말을 하시면 왜또이르실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왜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제자들은 정말 잠들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냐면,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진짜 그 잠자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말하다가, 말하다가 이렇게 되죠. 내가 거기에 있지 않냐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깨러 갔다고 얘기하셨죠. 잠을 깨러 갔다고 얘기했는데,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육 제자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이들 동안 미룬 상태에서 비록 내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사랑하지만 일정을 미뤄서 마르다가 그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가1 5 절에서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절 보면 뒤두마라고 어, 이제 보다 도마가 뒤두마라고 얘기도 하죠. 도마가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게, 이게 한번 보자. 어떻게 됐는지 무슨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면서 보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락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오시지 않아서 죽어버린 거죠 자그 다음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주야 돼.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죠. 왜냐 마르다는 무작이 적극적이고 마리아는 아주 소극적인 거죠. 누구에 끌려서 그래서 수동적으로 움이는 사람이고 마르다는 무작이 적적으로 움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성격을 보면 아까 맹인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된 사람은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보훈, 내가 어떤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끝까지 내가 지키, 지킨 것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출교 당해도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내 뜻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맹인이었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소신대로, 소신파였고, 이 마르다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일중심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아주 그, 아주 그 감성적이고, 그, 감성적인 누구에 끌려서 가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까의 뭐냐면, 향후에 오을 깨버렸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빛이 세계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담대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쭤보되,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좀 원망을 하죠. 그죠? 자. 자, 2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구하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네, 오라면 다시 살아나리라 내 네,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알아요 저도요 왜요? 예수님한테 그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머리로 믿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가슴으로 믿고 체험, 체험으로 믿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일어난다고는 마리아도 믿지, 마르, 마르다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28절에 보면 돌아서 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어대 선생님 오셔서 너를,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얘기하죠. 너를 부르시니까 빨리 가자. 그랬더니 그일어나 예수가 나아가며. 라고 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냐면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됐는지 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자, 마리아가 예수 저 계신 곳에서 또 계속 있다, 계셨죠. 아까 그 마귀 어깨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요? 그러면서 한, 그 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요. 막 그렇게 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비통이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그런데 중요한 게3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던 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많은 양 중에서 나온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는 얘기는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되어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절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인데 혹시 죽는, 죽는 사람도 살지 않겠어? 라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자 11절 38절에 보면 비통이 여기시고 무덤에 가신지 무덤에 구리라 돌려 막혀, 막, 막았거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39절에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죽는 사람도 살려주고 맹인도 우리가 눈을 뜨게 만드는 사람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손가락으로 쫙해 갖고 돌이 싹 굴러가는 거막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교훈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가서 벌써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주권주를 여기다 쳐놨냐면 뭐냐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느님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42절 그 이유를, 한 이유를 갖다가 나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 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람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한다고 4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뭐를 써야 돼요? 그들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수족을 배고동인 처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실 때 풀어놓고 돌아다니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들을 만나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어, 6월절이 됐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누구예요? 여기에 마리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똑같죠. 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를 떠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맨 처음에 나왔을 때그 처음에 그이 마리아가 그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향유를 갖고 가죠 옥합을 갖고 가서 깨뜨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어떤 거가 있었냐면 근동 지방에서는 그그그 그, 그 노출 을꺼리기 때문에 가장 그 신체에서 가장 노출을 빈도. 빈도가 높은 것이 뭐냐면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다리 같은 부분들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갖다가 자극시킨다고 생각해 갖고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전부 다 가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어떻게요? 해 머리를 풀어헤치고 감춰야 되는데 부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발을 닦아줬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이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머리털로 자기가 가장 감춰야 될 이런 것들 같다, 자기가 그 감춰야 될 이런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상태에서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여기서 5절에서 이런 얘기를 죠 도마가 300대 나라에 의해 되는데 이 돈을 갖다가 왜 허피 쓰냐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갖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어떤 건지 분명히 그들은 알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보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젊은이도늙은이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느님의 충만한 은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은 무엇인지 그 서로 구별해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정말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시는 것다 미리 알고, 하나님한테 향유를 부어고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기 위한 거라고 이러고 십니다 자기 존경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뭐라 고 그래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것에 바칠줄 아는 사람 사소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을 갖다가 받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위신이나 자기의 어떤 보호되어야 될 어떤 그런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리아를 갖다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 어, 역대야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 내 이름을 컫는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게졌다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정의한 이유가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한폐렴, 우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환자 수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한 10개 국 나라가 우리나라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적반하장으로 중국에다가 우리가 그 많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랑하는 정말 중국을 위해서 정말 그 많은 물품과 많은 마스크와 이런 것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 한국 사람 입국하는 것을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는지, 마리아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홀히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이나 종교적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또한 가지, 우리가 이 교훈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빛에 있어야 된답니다. 신천지가 어둠에 있는 것처럼 신천지가 자기의 모든 것을 속이고 자기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도 속이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 신천지 교회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정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자기 신천지 교인, 자기 가 자기 교회조차도 자기가 부인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그건 어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빛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지 우리가 빛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또,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어떤 것이 소홀해야 될 건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룹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